짜증나!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박쥐 같은 성향이다 할 수가 있는데 시키는 거는 잘해요. 아바타 같은 그런 어... 느낌이야. 막 이거 있잖아. 막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어... 내년에 무설, 관제 이런 게 조금 들었다. 아바타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. 중화은 어... 어때요 윤대통령윤 대통령한테 잘 맞춰줄 사람이야. 근데 어... 눈에 가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. 인기를인기 임기 4년인 건 아시죠? 응. 뭔가 직책에 맡으면 잘 할까요? 땡 잡았다? 물 만났다? 파도를 잘탄것 같아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오라신다의 오라이기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제가 오늘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응. 이번에 이 직책을 잘 응.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응. 한번 봐주세요. <목소리> 아이, 파도를 잘탄것 같아. 우리 동자가 파도타기를 잘했다 이 소리가 나와. 만약에 바닷가에 파도가 치잖아.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파도에 빠지고 호우적거릴 건데 그 전에 쇼핑을 배우거나 레프트를 배운 사람들은 파도를 타면 즐길 수가 있어. 음... 그래서 흐름을 잘 탔다 이 소리가 나와. 제가 처음에 그 질문 드린 거 있었잖아요. 뭔가 직책에 맡으면 잘할까요? 잘한다고는 하는데 조금 시키는 것만 잘하는? 아바타 같은 그런 어... 느낌이야. 응. 올해는 어때요? 올해 같은 경우는 기운이 되게 좋아. 이 사람 보면은 할 말, 안할말 가릴 줄 아는 사람이다. 어, 그러면 뭐 성격적인 면도 올바른 사람인가요? 응, 올바르다. 좀 장단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. 음... 그뭐 있잖아. 옛날에 왕이 있으면은 왕 옆에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잖아. 충신은 왕한테 맞는 소리도 할줄 아는.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할줄 아는. 좀 그런 게 조금 들었어. 어. 이런 직책을 수행하는데. 응. 위기는 없을까요? 어 위기는 지금 올해는 없을 것 같아. 어 왜냐면 음. 이 사람 운기가 지금 막혀있던 운기가 뻥 뚫린 느낌이고 음. 결을 잘 타는 그런 게 조금 있다. 주변인들은 좀 어때요? 주변인들은 조금 시끄러운데 이 사람은 좀 꿋꿋한 그런 게 있, 음. 들어있어.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음. 아무리 옆에서 씹으려 봐라, 내가 까딱하나? 이런 게 조금 들었고 좀 호불호를 잘 초이스하는 사람 어 근데 자꾸 십자가가 보여 이집 안에 종교가 두 개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좀 기독교에 좀 관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어 근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응. 이분이 뭐 어디 왜회 장로를 맡고 있대요 음 아, 그래서 그런 게 그러면 아무튼 걱정이 없네요 이분은 뭐어 따로... 지금은 나 그냥 내 점사 보는데 할게 네. 땡 잡았다 물 만났다 이 소리가 나와 그래서 이거를 잘 지고 가면은 괜찮다 근데 내년에 구설 관제 요런 게 조금 들었다 구설이 관제로 바뀌는 그런게 있으니까는 구설 타서 관제까지 송사가 걸리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는.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서 나쁜 걸 찔렀을 때도 물들지 않아. 근데 대신에 시키는 거는 잘해. 막 이거 있잖아. 막 이렇게 하는 거. 샤바샤바. 어, 어, 어, 어. 그게 네. 좀 재빨라. 아... 눈치가 빨라. 오. 어. 알겠습니다. 응. 이분 누군지 알려드릴게요. 응. 이분 정치인이에요. 내가, 그래. 그 때랑 똑같아. 어디서. <웃음> 본거 같으니까이 장면을 진짜 짜증나 <웃음> 아 근데 난 신기한게 정치인만 가져오면 마이크도 왜 꺼지는거야 아 몰라 나도 <웃음> 내가 봐도 서기 시원해 그러니까 응. <웃음> 끊겨가지고 어? 마이크 끊겼어? 네안 마이크가 또 끊겨? 또 이상한 사람 가지고 왔어? <웃음> 어 <웃음> 진짜 어이가 없어. 이 <웃음> 누구냐면 국민의힘 강대표 이번에 당선된 김기현 당대표? 의원이에요. 임기 를 임기 4년인 건 아시죠? 응. 잘 맞출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응,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어. 조금 끝 마무리 쪽이 시끄럽게라도 응.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조심해야 될 점은요. 2024년 내년에 이제 구설 관제가 따르긴 하는데 이 사람이 대처를 잘해. 음. 어디 붙을 줄 알고 솔직히 나쁜 말로 하면 은 이랬다 저랬다 뭐 박쥐 같은 성향이다 할 수가 있는데 음.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음.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접하고 했던 사람이다 음.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바타가 뭐어 조심할 거 있겠어? 시키는 대로 잘하면 은뭐 그렇게 크게 그럴 건 없다 내년에만 조금 조심해라 이런 게 조금 들었다 아바타라는 음. 게 이제 윤대통령... 궁합은 어, 같은... 어때요? 윤대통령이랑? 지금 궁합을 봤을 때 윤대통령한테 잘 맞춰줄 사람이야 어, 근데 더 깊이 들어가자면 눈에 가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내가 무슨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나사가 꼭 필요하듯이 그런 나사 같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습니다 어, 어. <웃음>